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에 듣는 요리 문답 시간입니다. 오늘은 6월 10일 그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제 8문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8문 그렇다면 우리는 그토록 부패하여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으며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을 지내고 있습니까? 대답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신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참으로 그렇습니다. 입니다 아, 들으셨겠지만 제가 하나님의 성신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이렇게 읽었습니다. 여기서 성신이라 하셔도 되고 또 성령이라 하셔도 됩니다. 이것은 히브리 말로 루아흐 라는 말의 번역입니다. 성신이든 성령이든 3일 제 하나님의 제 3일을 가리키는 말이면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성신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참으로 어떻다고 했습니까? 예, 우리의 성향이란 부패해서 온갖 악만 행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점점 인간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고 있지요? 그러나 이러한 절망이 깊을수록 그 회복의 기쁨도 크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 회복이란 것이 우리 인간이 만든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란 뜻이겠지요.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또 해야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어느 날 밤이지요. 예수를 찾아와서 이렇게 지켜세웠습니다.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예수를 지켜세우고 인정한다라는 소리겠지요. 그런내 느닷없이 예수께서는 그에게 이런 말을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그냥 이 말만 놓고 보아도 지금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지요. 그는 지금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대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바이기로서니 하나님 나라의 실체이신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뿐이겠습니까? 그의 입에서 예수를 랍비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았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 나라를 본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또 그가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해서 그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해서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니고데모가 가진 모든 것, 곧 그의 능력이나 신분, 학식이나 지혜를 다 동원해도 불가능하다는 라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또한 설명도 불가능하지요.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예수께서는 요험복음 3장 11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그가 본 것을 증언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가 하늘의 일을 땅의 것으로 알아듣기 쉽게 비유해서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의 존재 그 자체가 그런 것이지요.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방식인 것입니다. 예수는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고 했습니다. 누가 그렇다는 것입니까? 니고데모 말입니다. 예수를 보고 그에게서 듣고 그를 만나고 있는 니고데모가 예수의 말을 믿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의 증언을 듣고 그의 말을 믿게 된다면 바로 그것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초라한 나살의 총각 목수인지 석공인지도 모르는 그의 행세 그를 하나님이라고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또 그에게 나의 인생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걸 우리 인간의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했다라는 것 그것은 참으로 믿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은 곧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연고지요. 우리 사람의 말대로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요리 문답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부패하였는가? 대답은 그렇습니다였습니다. 그러나 이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온전함으로의 회복을 꿈꾸는 우리가 담겨 있지요. 그리고 그 회복과 위로, 그 구원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정녕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십니다 그러나 정령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 완전 함으로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실 것이라는 소망이 이 구절 가운데 에 숨겨져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리문답과 함께 오늘도 복된 하루 소망이 넘치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